2. 주중에 출퇴근하느라 잘 못봄 주중에는 아이들을 불문하고 회사 업무에 집중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. 가끔 주말에도 출근해서 업무 봄 나도 모르게 회사 일에 과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주말에도 출근하는 정신없는 생활을 합니다 본인의 커리어도 있지만 가족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3. 쉬는 날에 주로 잤다가 밥 먹고 다시 잠 주중에 모아둔 수면 마일리지를 주말에 몰아서 씁니다. 심지어 점심 먹고 누워있다 다시 잠듭니다. 이때 억지로 깨우면 ISTJ가 정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4. 처음엔 육아 잘못해도 조금씩 적응함 첫에 육아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하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최소한의 육아는 완수합니다. o n u l Doshi Chung Hajusi h Yasagem s e h e d n a d a DuckDuck, j e u y u n g s a n Yul t o n g h a ISTJ YUI Honin Shingo Hashi GILG1 h a 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eed Hashi Mayon Secret Yiang s a n Bonindung Fan Yiang s a n Vlog ASMR DUN Total Nega G Benefit YULNU LEO SUIT SUID n a d r UCHUK s a n d AND CARD l u l e KLIKE HAGHEED HAJU SE y o h